앞서 당대표님 그리고 원내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제 개혁 관련된 안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염원하면서 계속해서 지지해주셨던 많은 국민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며 돌파구를 만들어서 꼭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모든 정당이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절충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밤낮 없이 그리고 주말 없이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 자한당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기결정이라는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의 주장대로 회기 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면 은 매번 열리는 본회의마다 30일간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것은 안건에 대한 수기와 소수당의 의견 표명 기회 제공이라는 무제한 토론의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인정된다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본회의의 회기를 그 다음 회기에서 정하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기 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며 이것을 무시하고 회기를 정하게 되면 문희상 의장을 고소하겠다는 자한당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자한당은 최근 4 1에서 선거제와 검찰에 대한 개혁안을 만들어 입법하려는 것에 대해서 의회주의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줄곧 이야기했지만 여러 차례의 협상 제안 그리고 협상의 기회를 계속해서 무시해왔던 쪽이 누구입니까? 심지어 지난 금요일에도 민생법안에 대해 표결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약속을 어기고 회기결정안건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그 약속을 뒤집은 쪽이 누구입니까? 자한당이 말하는 의회는 거리에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자한당의 입에서 다른 당이 의회주의를 무시한다, 무력화한다 이런 말은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한당이 진정으로 의회주의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선거제와 검찰개혁을 막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